마지막에 내가 도전할게, 비키니, 비키니. 아! 홍언니 오늘도 힘 한번 쓰러 갑니다 아.. 힘을 또왜 써야 되느냐 제가 3대 운동을 두번 했죠 한 번은 장비를 안 하고 보디빌딩식으로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장비를 하고 했었죠 그래서 500이 넘어서 언더아머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더 제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디빌딩식이 아닌 제가 리프팅식으로 한번 배워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했을 때더 무게가 늘수 있을까 아니면 뭐더 적어질 수도 있겠죠? 자, 리프팅을 하려면 또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하세용 선수한테 제가 리프팅식을 한번 배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왠지 또 제가 하던 스킬이 아니라 약간 헤맬 것 같기도 해요 좀네 헤맬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언더머를 그대로 입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못 입을지 지켜봐 주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쓰는 남자, <웃음> 남자.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하재영입니다 <웃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쓰는 남자 하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선수한테 오늘 배웁니다 그럼 내가 못 들면은 내가 그 명상에 누를 끼치는 아니, 아니 전혀 그런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이 유튜브는 요즘 좀 어리신 분들이 잘 보셔서 잘보실 수도 있는데 이 홍언니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예전에 요즘에 인터넷이 많아가지고 그런게 많이 없을텐데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책상에 막 이렇게 걸그룹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많이 붙이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홍언니 사진을 붙여놓고 예 네, 열심히 운동하다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아, 진짜. 하면서 제가 동경했던 아, 진짜? 네, 훌륭하신 분이시고 <웃음> 어마어마하신 동님이시죠 네, 아, 많이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도 빨리 이렇게 p 디님 많이 이렇게 보시고뭐 <웃음> 어, <네네>. 어. <웃음> 아무튼 그건 이제 옛날인거고 yeah. 내가 두 번을 한걸 봤지. 예, 예 봤습니다. 예. 봤을 때뭐 자세는 뭐 형편없을 수도 있지만 네. 나는 이제 보디빌딩 식으로 했던 네, 거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리프팅 식으로 내가 세 번째 도전을 할 건데 네. 내가 리프팅식을 잘 모르니까 네. 거기서 그냥 많이 들수 있게 거기서 예. 조금만 한번 네. 바꿔줘봐 너무 많은 자세를 바꾸면은 또 무게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기존 자세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조금 조금 수정하고 호흡법이나 코어 잡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좀 수정하면서 어. 옆에서 제가 좀 기도 불어 넣어드려가지고. 아, 그렇죠. 신기로을또 세울 수 있더라고요. 그럼 대한민국 가장 힘센 남자의 길을 또 가는. <웃음>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홍 언니에서 어, 홍 오빠가 될 수도.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네.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네. 측정했을 때는 네. 벤치 스쿼트 데드 순서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생각이 없어. 뭐부도올라가지고 아, 보통 이제 대회에서는 스쿼트. 이제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순으로 해요. 어. 제가 영상을 보니까 또 형님은 또 그게 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대회의 노래 맞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치. 체육관 피 r 을재는 거기 때문에 아, 체육관, 대회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나는 언더하머를 입을 수 있, 있느냐 없느냐 아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어. 어, 언더하머 한국 본사에서 5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언더하머... 네. 그러면 3대가 몇 치야? 아 저는 한1000 가까이 되죠. 1000? 네. 네, 제가 이 선배님이 만약 500 넘게 어. 하신다면은 제 50분에 그 카드 가지고 같이 어. 언더음에 가겠습니다. 아, 진짜 심을 좀 써야 되겠네. <웃음> 어, 네. 500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그 벤치부터 먼저 네, 네. 한번 해볼게. 그리고 언밍업을 네. 네. 보통 네. 어떻게 몇야 돼? 몇 킬로? 떠보다 피보? 안으로? 아, 갑자기 헬링이 <웃음> 돼요. 헬링이 <웃음> 그냥 <웃음> 시킨대도 <시키면> 하는 <되던 웃음> 헬링이 <웃음> 돼요. 막 달아줘. 예. 네. <웃음> <웃음> 이거는? 아, 그 상관 없습니다. <웃음> 스트레스 상관 없습니다. <웃음>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는 사실상 이 파워리프팅이랑 보디빌딩 운동은 그러니까 서로 도움은 될수 있지만 정반대의 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디빌딩은 내가 벤치프레스를 한다 보면 은 주동은 가슴 근육에 최대한 다른 근육을 배제하고 가슴에 고립을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워리프팅은 최대한 내 몸의 모든 다른 근육이 이거에 들수 있는 거에 다 도움을 주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반대그렇 우리는 협력글을 쓰면 안 되는데 네, 협력을 많이 써야 돼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 되게 힘들거든요. 하나, 둘, 셋, 크게 들시고 아, 좋습니다. 아여기 있네. 아여기있어요어있어요좀 가벼웠어요. 가벼워진 거 진짜 네. 진짜. 네. 가볍게 느껴지시죠? <웃음> <진짜. 웃음> 쉬안하네. 아좀 쉬면서 하시는 할까요? 아나 이거 습관이 <웃음> 바로 바로 습관이 바틴 핸딩식이라 네. 금방 네. 또 들어가는다 생각 리프팅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는 최소 최소가 한 2, 3분을 쉬어주거든요 아. 아, 선배님은 바로 들어갈까요? 어. <웃음> 바로바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육백들면 예. 어떡하시나요? 바로바로요 <웃음> 아 육백들면은 정확하지 원동원 본사 가셔야죠 예. 원동원 분석 <웃음> 가셔야죠 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여기서 호흡기 지이 마시고, 마시고. 방금 1 2 0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140kg 아, 오늘 촬영도와주신 피디님 오늘 어떠셨던 것 같아요? 어좀 쉽게 식죠 뽑으시는 것같아요다더들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 120kg인데 몇 k g 까지 예상하세요? 1 6 0에서5 0까지는 가실 것 같습니다 아, 1 160. 6 0이요 예. 저는 너무 이렇게 가볍게 평가하시는 것같아요 <웃음> 저는 오늘 언더 한 번을 이렇게 입고 하세 내가 오늘 못두면 이거 벗고 갈 거야 1 4 0 도전! 도전 <웃음> 가겠습니다 140이랑 160이랑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때 160kg 이제 도전하시는 거니까 어 이제 파워리프팅의 가장 제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들수 있다는 마인드가 최고 중요해요오환님의1 6 0 k g 도전. 160! 네. 쉽지 않지만 네. 160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조금 큰 힘을 마시고 으, 으, 오, 짜따다. 오, 짜따다. 으, 아, 살짝 아팠어요. 어. 벤치는 여러분들 한번 실패하면은 사실상 이게 털이 좀 자극이 와가지고. 무게를 낮추더라도 좀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할 때는 160을 다시 도전하는 거 조금 힘들거 같고 일단은 140을 했으니까 패스? 패스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140에 네. 100kg 내려보잖아. 그럼 3540. 나 <웃음> 150으로 다시 도전. 이제요. 아, 둘, 셋. 여기서 무게를 잡고 욧뚝뚝욧뚝뚝 지오 짹짹 예! 벤치 프레스는 150으로 네 제가 딱 보니까 벤치를 일단 봤을 때는 아 일단은 이 정도 느낌이고 그러시면은 사실상 뭐160 연습하면 170은 충분히 되실 것 같고 네. 집중하시면 뭐 170, 180도 리프팅식으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실 것같아니다 그러면 네. <웃음> 선수, 선수의 마이, 마, 마, 마인드로 네. 네. 네. 네. 어, 100, 연습하면 170 정도 된다 치자. 네. 그러면 내가 100kg이니까 네. 내 체급에서 네. 너무너무 도대회 정도 아니면 뭐 네. 시대회 정도 네. 뭐 이렇게 대회 이런 등급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네, 그러니까 제가 벤치프레스 대회 대회 할 때마다 항상 1등을 하죠. 근데 2등 하는 사람이 제가 나오기 전 항상 1등 했었어요. 네, 근데 2등 기록이 한180 정도 돼요. 딱180 정도. 180? 네. 그러면 은좀 네. 약한 대회 나가면 뭐 입상도 음. 할수 있겠지?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은 네. 대회를 나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나재영이 나갈 때마 나가봐. 아우 영광이죠. 네. 프로대 뛰고, 네. 네 옆에서 이렇게 뭐 붙여지려 이렇게 스포트 아, 아니 아니 아니니다 그리고 네. 나는 이제 아마추어 대 나는 아우 그럼 좋죠. 그러면은 재밌을 것 어, 같은데? 아또 허언의 기록이 생기죠. 그러니까. 스포츠 모델 피지컬, 클래식 피지컬, 토디빌딩 파워리프팅까지. 그러네. 그 다음에 패씨까지 오십시오. <웃음> 패씨까지 <웃음> 그럼 내가 그패씨까지 하고 마지막에 내가 도전할때 비키니. 비키니. 아안 돼. 자두 번째 종목은 그러면. 스쿼트. 스쿼트. c o t t Scott, Scott, Scott, Scott, Scott, 0 c o t t Scott, Scott, Scott, s c o 아 t Scott, Scott, Scott, Scott, Scott, s c o 아 t Scott, 네. 아아 아, 아, 아, 아니. o t t Scott, Scott, Scott, s 지 o t t Scott, Scott, Scott, Scott, Scott, s c o t 어, 아예 자세를 바꾸는 건좀 그렇고 오늘 기록을 위해서는 한 가지만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보디빌드은내려왔다가이 하체 힘을 이용해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어, 내려갔다가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지점에서 신장관사라고 해가지고 딱 도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먹을 벽을 치면 은 세게 팡팡 튀겨 나오는데 지금 생각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갔다가 이 정도에서 팡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 주시면 아,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스쿼트가 되는 거네요? 네풀스쿼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다가 멈췄다가 올라오니까네 그리고 이 보디비싱 스쿼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하체 힘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 파워리프팅식은 사실상 역시 이 코어를 가지고 이용을 많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각을 역시 호흡을 최대한 크게 들이마시면서 코어를 조여주는데 이, 이 호흡을 부각을 이 원통을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네 뒤쪽까지 복압을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내밀는 거야? 이렇게 들여서 공기를 여기다 채우는 거죠. 공기를 허리띠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공기가 들어가면 폐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복압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폐를 내밀. 네, 아주 좋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십, 십일, 십이, 십삼, 십사, 십오, 십육, 십칠, 십팔, 십구, 이십. 140은 가볍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 크게 들어마셔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깊이가 완벽하세요. 자이 네. 아, 정도의 느낌이면 은 네. 140이잖아. 네. 오늘 네. 예상 아, 저 200으로 목표를 적겠습니다. 200? 네. 네. 벨트를 네제 것이세요? 저걸로 해? 저거 저걸로 저희들 리프팅 하시는 분다 알아요. 이 s b d 벨트라고 벨트계 에르메스라고 부르거든요? 아 진짜? 네. 진짜로 최에요. 비싸? 아 비싸죠. 아니 다 영국에서 따만따 수작업이고 아내가 다레자예요180 도전! 이베고, 0베고전베고이베2 이베고, 이베고, 이베고, 이베고, 이베고, 이베고, 이베고, 이베고, 이베고, 이 이베고, 부아 <웃음> 아, 좋습니다 언더하면서 연락 올리네 <웃음> 자 스쿼트 210 도전 <웃음> 음. 음. 제 종목, 데드리프트 아 <술> 진짜 내가 평생동안 운동을 그렇게 운동 오래 를 했어도 3대 운동은 측정을 안 했었는데 지금 3개월 사이에 3번을 안했어 여러분 유튜브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하하하하 면 하시려면 8시려면 당연히 지겠죠 <웃음> 얼마나 빨리 지느냐 2초 버튼이냐 0.5초 버튼이냐 <웃음> 이게 길면 네. 불리하지? 아니 길면 더유리해요아 네. 그럼 내가 이길 수도 있겠네? <웃음> <웃음> 내가 예전에 네. 대학교 때 네. 20대 초반 때 역도대를 나가본 적 있어. 아 역도대를요? 예. 비키니 <웃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네, 네, 네. 역도 이야기 듣기 전까지 <웃음> 안, 비키니 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웃음> <웃음> 역도까지 이야기 들으시니까 아 구독자가 <웃음> 아, <막> 50만쯤 되면은 <웃음> 비키니, 비키니 나가시지 않을까? <웃음> <웃음> 네. 데드리프트 180 네. 도전! 1. 아. 푸셔야죠. 3. 2. 마지막! 200 이걸 성공하면 은제 종합이 오늘 560! 할수 있을 것 같아! 는 믿어보는 거야. 믿어보는 거야. 애가 또 진짜 필수 아이템 하나 있거든요. 뭐 이거 에드메스도아에드메스죠 또. 에르메스 네. 응. 제가 항상 운동할 때 마지막 기록을 세우기 전까지 기운 좀 불어야 돼. 이흠 마늘즙을 먹어야 되냐? 몸에 쓰면 또좀더 좋은 거지. 뭐나 진짜로 네. 오늘 이 장비하고 네. 마늘즙에 내가 힘을 얻어갖고 제대로 네. 한번 해볼게. 자. 220 220이 아니잖아 200, 220 200, 220을 들고 싶어 도전! 와. 아, 아. 무조건 1,000원 더줄 거야. 아 역시. 네. 네.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거죠. 쟁겨뒀다가 네. 네.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거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지 또 다. 네. <웃음> 600까지 호... 도전하는 겁니다. 후원이 네. 시합 가서 막 600회 이런 거면 더 합니다. 아두달 만에 대단한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알았어. 여유가 있어. 그러면 오늘 네. 훌륭한 티칭과 에르메스 장비와 그리고 또 많은 저... 집과. 아... 여러분 역시 홍원이는 강합니다. 네. 네. 여러분 홍원이 네. 응원해 주시고 네. 오늘 진짜 도와준 너무 고마워 재용이. 가장 인센 남자 대한민국에서 재용이 네. 채널도 아네 구독 많이 네. 눌러주시고 네. 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웃음> 아닙니다. 어, 네. 저 훨씬 많지만 그래도 네. 더 잘돼야 되니까. 네. 네. 저희는 오늘 성공 후, 성공 미션 성공을 해가지고 네. 언더머으로 나중에 살아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웃음> 자, 여러분들 안녕 안녕. <웃음>